짠! 여러분 안녕하세요. 노아 스토리 노아입니다. 오늘은 저번에 보셨던 겨울 왕국 컨셉 스토어 윈터 하우스가 이제 정식 오픈을 해서 어떻게 변했는지 다시 와봤는데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, 여러분. 여기 이렇게 새롭게 바뀌었어요. 원래 이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있고 여기 올라프가 여러분 있잖아요. 같이 사진 찍을 수 있는데 얘는 이제 곧 이태원적으로 옮겨진다고 해요. 그 대신에. 엘사와 안나가 지금 배를 타고 오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안나와 엘사가 딱 들어갈 것. 뒤집어지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제 굿즈러 이렇게 스티커도 팔고 랜덤 피규어도 팔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문의가 많았던 이 왕. 왕올라프. 새로 들어왔어요 여러분. 안나와 엘사의 인형이 들어왔습니다. 42,000원이고요. 너무 귀엽다. 크기도 크고. 언니방, 동생방 이렇게 하나씩 방문에가 달아놓으면 좋겠죠? 이게 새로 들어왔네, 여러분. 이렇게. 우와 여기 얘 얘기하나봐, 올라프가 올라 올라. 뭔지 모르지만 뭐 움직이고 뭐뭐 한대요 올라프가. 그리고 이거는 아직 보질 못해가지고 뭔지 모르지만 이거 말 타고 다니나봐 열사가. 와와와 와, 멋있다. 어 이거 에코백도 새로 나왔네. 단독 흔치 않은 올라프 에코백. 여기서만 파는 거예요, 여러분. 되게 모던하면서도 어? 남자가 매도 딱 부담스럽지 않을. 그런 디자인이에요. 너무 귀여워요. 와 여기도 디테일하게 변했어요. 원래 다. 너 스벤이 누군지 알아? 스벤이 알지 누구? 스벤. <웃음> 어 이거 내가 샀던 건데? 보면은, 어 여기는 엘사, 엘사. 원래 반짝이도 들어있거든요? 반짝이를 이렇게 넣어서 그걸 흔들면 어 이제 스노우볼이 되는 거지.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올라 꾸며져있어요. 오늘 이 아무도 없어서 제가 무슨 대가난건 마냥 요렇게 지금 빨리 와야 돼요 여러분 사람 없을 때 빨리 와야지 또 미어 터지면 또 사진 찍기도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? 그리고 요렇게 여기 등신대 근데 여기 등신대로 여기다 나가지고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네 여기가 뒤집어져요 여러분 여기가 진짜 명당이다 이게 밤에 되면은 엄청 예쁘다고 합니다 이 밤에 되면 이렇게 노을이 지고 밑에 보면 어? 원래 올라빠가 이렇게 뒤집어지게 누워있었는데 없어졌네? 네, 그렇습니다 여러분 짠! 이렇게 또 맛있는 음료와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스노우 당근 케이고요 이거는 무슨 베리베리 베리베리... 어, 칵 카케 이었고요 이거는 솔티 <웃음>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좀빨아먹어빨아삐리리 세리빼 해야 될것 같아 지금 너무 많아서 오, 시원해. 시원해? 너가 좋아할 맛인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할 맛. 이거는 이렇게. 우와. 저또스타벅스 바리스타로서. 음. 오, 어, 맛있다. 난 수박이 왜 이렇게 맛이 없어. 위에 크림이 아주 달콤스 달콤스하고 안에 들어있는 그 커피가 쌉싸름하면서 아주 조합이 뒤집어지네. 이제 당근 케이크를 먹어보겠습니다. 치즈야? 네가 먹은 거 알잖아. 어, 그래. 치즈네. 이건 뭐야? 저거는? 니가 먹은 거 알잖아? 어우 <웃음> 어, 야. 솔티야 어우 짜! 솔티해가뭐 여보세요? 솔티 어 <웃음> 여러분 그럼 이태원으로 순간이동 해보겠습니다! 하나 둘 셋! 뿡! <웃음> 이태원에 도착했습니다. 여기는 썸머하우스입니다. 여러분 썸마하우스는 과연 어떻게 정식 오픈 때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십시오. 여러분 저기스부터 이렇게 앞에 이렇게 포스터들이 붙여있어요. 너무 이쁘죠 여러분. 이렇게 포스터들이 붙여있고 좀더 디테일하게 꾸며져있습니다. 전에 왔을 때보다 완전히 느낌이 달라졌어요. 이야! <웃음> <웃음> 와우 와우 <웃음> 비스 어, 우맨 이거 귀엽다 나 이것도 좋아했잖아요 후때 한번 샀었는데 오오오오 오, 오, 와 이거 없어 요 없어 홀로그램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거전또 이런, 이런 걸또 좋아해요 여러분 그미크 느낌 나는 거 있죠? 이런 게또 방에 꾸며놓으면 이런 게 진짜 예쁘거든요 이거 예쁘다 야 이거 거의 천 원밖에 안해 가성비도 뒤집어서 쐈쐈쐈 써, 써, 써, 써. 어, 뭐야 이거? 다랑달 다랑. 우와 손은 안 묻네 엄청 신기하다 <웃음> 와 이거 너무 귀엽다 티코. 이거 노트북에 딱 붙이면 딱 캐리어랑 와 캐리어. <웃음> 어, 진짜 이거 되게 예쁜데? 삼청동에서 파는 것들이 같이 있긴 한데 이거는 여기서만 파는 거래요 썸머하우스에서만 이거 사러 여기 와야 되겠네 우와와 우와. 엄청 바 아꼈어 어, 여기도 있다 인형 여기서 사진 찍는 건데 그때랑 좀 다르게 약간 이런 것들이 생겼어 이런 걸 끼고 하는 거야. 그안 붙는 삽니다, 안돼. <웃음> 안 붙는 <보는> 산니다안 붙는 삽니다. 술을 <웃음> <웃음> 쾌야지 I c a n cry. <웃음> 와, 너무 귀여졌어. 훨씬 귀여졌어 예전에 보 비해서. 왕 올랐고 요즘이고요 이렇게. 또 저기 또 포토존이 잔디. 진짜 모래네. 진짜 모래야. 아 직접 한땀한땀다 그리신 겁니다, 여러분. 자 이제 한이 층을 한 2층으로 올라가 볼까? 어? 안녕하세요. 치이 안녕하세요. 시간 y Story. Toy Story. Toy Story. Toy Story. t o 토 Story. Toy Story. t o 아 요렇게 요렇게 됐네 그때 이거 아무것도 없었고 완전 나 이거 큰 났다 생각했는데 완전 입체 포스터가 됐네 입체 포스터 자, 와와와와 와, 와. 요 느낌입니다 여러분 너무 예뻐요 진짜 이제 다시 내려가서 이제 음료도 먹으면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, 어 세라. 혹시 세림님 그 어. 구독자예요 아, 안녕하세요 어머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세림님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. 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. <웃음> <와. 웃음> <웃음> 아, 감사합니다. 잘 나가세요. 그 디즈니랜드 에렇게 소개해 주신 아, 맞습니다. 어, 아, 좀 너무 <웃음> 아. 어제 <웃음> <웃음> 어떻게 보셨나요? <좀>, 두근두근 거려, 그렇지. 감사하니다 <웃음> <제가 웃음> 열심히 볼게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, 조심하세요. 세림님을 만났어요, 여러분. 세림님 다들 아시죠? <웃음> 세림님이 제 영상을 봐주셨을, 때, <웃음> 어, 나 진짜 너무 떨고 말도 안 나온다. 지금 <웃음> 너무 이쁘시다, 진짜 실물이 너무 이쁘시다. 그러네. 제 굿즈들을 이것저것 한번 사봤는데요 여러분. 먼저 <웃음> 귀여워. 귀엽다고? 예뻐. 헉, 되게 멋지 멋지. 프린팅이 그 싸구려 프린팅 느낌이 아니라 되게 고퀄리티 포스터. 여기 네, 방에 붙여놔야지. 모던하면서도 그런 느낌. 이거는 찜포. 두자 똑같은 거 하셨네. 요아 랜덤인가? 와. 아, <웃음> 이거는 잘때 이렇게 빼면은 이제 엘사가 이제 같이 사는 거. 좀 외롭지 않게 이렇게 <웃음> 설레면서 <웃음> 그러지 않을까요? 와 멋져. 열심히 찍으시고. 볼게요. 챙겨보겠어요다 고맙습니다. 아, 난 너무 떨려서 말을잘 알다. 알다. 낯가림 있어가지고 여러분. 책도 뭐, 이렇다. 그리고 뭐. 이렇게 <웃음> 거실에 있는 쇼파에다 하나를 딱 갖다 놓는 그 느낌. 야 너도 좀 동참해. 응. 음. 대박. 원방구 세트 <웃음> 떡메야 이렇게 대박. 보여주면서 아. 해야지. 언박싱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네가 있는 거야. 뭐. <웃음> 포장지나 마테 뜯어볼까요? 노잼 노잼? 음 재미를 찾아요. 그니까 오늘 재미를 찾는 건 원래 요런 데서 재미를 찾는 거예요. 그 <웃음> 떡메모지 이렇게 하나, 둘, 셋, 아 넷, 소정지가 여기 있었어. 4 개나 이렇게 지금 나 찍고 있지 않 포장장도 소개시켜. 어 이거는 세. 이제 래핑지라고 아, 알죠. 다섯 응. 종이 1 0 장이 있어요. 그러니까. 이렇이 보는 게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. 써야지. 근데 그냥 종이야. 그러니까 래핑지가 어떻게 <웃음> 비닐스가 아니고 종이쓰. 오케이. 얘가 이걸 이런 걸 써봤어야 어? 설명을 하지. 에핑스라고또꼭 비닐로 이렇게 싸는 게 아니지. 종이로 그 선물 포장하는 그 감성 알아? 좀올때 마트가 4 종이 있어요. 마트는 이런 느낌. 너무 예쁘죠? 스티커 40장 스티커 40장이나 들어요 무료 40장 약간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떼지는 그런 스티커예요 이렇게 아 근데 좋은 게 인스는 이 배경이 흰색이거든 음. 근데 이건 투명스야음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죠? 여기가 방금 찬하고. 보여줬어 <웃음> 아 이거 귀엽다 올라프 이런 거 동그랗게 잘라야 된다 이런 동그랗게 짜는 거 제일 빡센 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프의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올라프의 향기는 어떨 거 같아? 향... 올라프 냄새라고? 아이씨, 그냥 그게 하는 소리 아니야. 그냥 물 냄새겠지, 눈이 있정동이없다니네난 올라프는 약간 소다향이 날것 같아. <웃음> 참.. <웃음> 삼신하구나. 삼신할매다야. 어, 근데 이게 딸기향인가 봐. 아니, 복숭아 살구. 또? 친구. 이 흑. 타이틀곡 잘목 봐. 앤디앤 어? 이거 샀잖아. 이거 샀잖 옆에서 천원. 단돈 천원 이거 또 자체 여기서만 파는거예요또 어디가서도 살수 없는 네, 옆에 있이거 <웃음> 어. 네. 이거 이거 이거 이거, 이거 샀어요 이 스티카 어, 너무 귀여운거 같 올라프가 또 좋아 와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봐봐 와우 진 귀엽지? 요런데다가 이렇게 붙이는거지 핸드폰 이렇게 어 귀여워 요렇게 해서 저희 스몰 마켓에서 산 굿즈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봤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, 이거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이 안난나요 팔찌야. 아무튼 이거 무슨 몇만원 이상 사면 이 팔찌를 준대요. 2만 원. 5만 원이었던 것같아 이거는 일단 매일 선착순으로 한정 수량만 증정을 하는 거예요. 매일? 매일. 선착순, 한정 수량 아무튼 이거를 이렇게 받으면, 은 이거를 구매 인증을 인스타에 업로드를 하면 은 다양한 그 굿즈들을 선물로 보내준다고 합니다. 팔찌도 받았어요. 엔딩이에요엔딩이요 아, 자, 이제 엔딩이에요. 소감. 무슨 소감? <웃음> 오늘의 소감. <웃음> 뭐 o g a 야뭐 너무 메가브랜드라. u <웃음> <참, 웃음> 어, 이렇게 e big up r e n d e r 러 r I'm going to go to 그러면 h 러 u s e I'm going to go to t